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한글 단어는 쌍기역 끄 받침 단어입니다. 끄 받침은 기억받침과 소리가 같습니다. 잘 유의해 살펴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닭, 다, 닭다 손톱깎기 손톱 낚시 연필깎 연필깎기 연필 복, 다, 복, 다. 묵, 다, 묵, 다. 꺾, 다, 꺾다. 석다, 석다, 박, 박, 박, 떡볶이, 떡볶이.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고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박박석다 석다 꺾, 다, 꺾다. 묵, 다, 묵다. 복, 다, 복다. 복다. 복귀, 떡볶이, 연필 깎기, 연필 깎기, 낚시, 낚시 손. 톱 깎기 손톱 깎기 닥다 닥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쌍기역받침 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